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좌파 페미니스트 한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소련의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 아주 유명한 여성이죠. 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는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된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직업을 갖고 가정에서 빠져나오면 자녀는 타가소에서 정부가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정부의 노예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기서 자란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르기보다는 정부를 따르는 정부의 이 노예로 정부가 시키는 그대로 따라하는 이그 사실 이 좌파정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여자는 또 얘기하기를 혁명은 국가만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한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과 가족관계는 소유권을 내 네. 소유권에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 유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체시켜버려야 된다. 가정과 국가를 해체시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유연애론을 주장합니다. 성해방을 주장하는 거죠. 여성의 성해방을 다룬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물한 잔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옛날 그 여고생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소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인공 여성 노동자가 투쟁과 혁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성에 대해서는 그냥 성욕이 일어나면 우리가 갈증이 일어났을 때 컵한 잔에 물을 따라서 물한잔쭉 마시듯이 성도 필요하면 성욕이 일어날 때 그냥 아무하거나 풀어 버리면 된다. 응? 자기 만족을 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성 자체가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마라. 가족도 해체하고 국가도 해체하고 성욕이 일어나면 그냥 너네 주위에 있는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성욕을 풀어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냐? 투쟁과 혁명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러한 사상이 좌파 패배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법과 제도의 평등. 그들은 처음에는 인식의 차별이 법, 제도의 차별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철폐를 위한 어떠한 그 미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기회를 다 평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억압자를 찾아서 그들을 적극 차별합니다. 역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그이 기득권을 완전히 다시 빼앗아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낙원이라고 그러면 뉴질랜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뉴질랜드를 왜냐하면 저도 뉴질랜드에 가봤지만 참그 환경도 좋습니다. 자연환경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뉴질랜드를 뉴질랜드 여성들은 상당히 부러워해요. 왜냐? 뉴질랜드 여성은 이혼하면 남자의 수입에... 80%까지 여자에게 육아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남자가 자기 수입의 80%까지 뭐다 80%는 아니지만 육아 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혼하면 그러면 남자들은 뭐야? 죽도록 일만 하고 너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여자는 이혼해 가지고 아기가 둘셋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꼴 당하기 싫으니까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호주나 일본, 한국, 이런 나라로 다 도피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기업이 발전을 하질 않아요. 그냥 관광수입으로 먹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이런 나라들이 발전하겠습니까? 발전 안 하죠. 뭐, 공장이 없으니까 자연 환경은 깨끗하겠죠. 소들 잘 달태고, 낙농업으로 먹고 사는데, 다른, 이러한 기업은 발전하지 않죠.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여성들의 낙원 뉴질랜드라고 얘기해요. 마르크시즘이 대입된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 속에 마르크시즘이 들어와서 정말로 여성 인권을 위한 페미니즘을 망쳐버렸죠. 이 마르크시즘은 노동자의 유혈혁명에는 실패했지만 이 문화 마르크시즘을 통해서 철저하게 세계를 기만하며 은밀하게 침투를 했어요.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 그, 이, 문화마르크스즘의 그 원초라고 할수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이 옥중에서 죽었는데 그가 말한 장시간의 행군, 혁명이라는 것은 유혈적으로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행군처럼 프리섹스 문화를 통해서 즉 LGBT, 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거나 폐미운동, 그 다음에 문화적 계급투쟁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밑바닥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질서를 파괴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켜서 혁명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그의 그이 뜻이 그의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죠 가정이 파괴되고 이 문화 마르크시즘이 페미니즘이 들어간 곳에 특히 서구 유럽 이런 데는 가정이 파괴되고 기독교가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난민들이 유입해왔고 국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점점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이죠. 이 PC 운동과 페미니즘이 결합된 결과는 여기서 그 급진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마르크시즘의 그이 젠더 문화 성 문화가 들어가서 현재 페미니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에서 다루는 그런 페미니즘은 모두 극단적인 페미니즘입니다. 이 문화 마르크 시즘에 대입된 페미니즘이 PC주의와 접목이 돼가지고 계급투쟁운동으로 지금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의 본질은 여성 인권 운동과는 전혀 지금 관계가 없. 뭐, 전혀 관계 없다면 제가 공격받겠죠. 여성 인권 운동과 많이 이탈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성 인권을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 인권이 이 몰락하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 여성의 할래라든가 이슬람 여성의 그 열악한 환경, 이런 데 대해서 한국에서는 북한 여성의 그런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입장 이런 데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불 여성들을 미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목표하고 있는 일은 페미니스트의 권력장악입니다 그들은 과격시위, 남성혐오, 성별갈등유발, 낙태, 합법화, 동성애, 합법화 젠더운동, 성전환 이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여성 인권운동인가 남성과 여성을 계급으로 갈라놓고 투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이거 생겼는데, 강간 위기 운동이라고 이들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그, 근래 아주, 저, 세계적으로 휩쓸었던 미투 운동의 기원이 되는데요.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예비 강간범이라는 그런 낙인을 남성에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혼란을 조작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단체, 뭐, 강간 위기센터 등, 이런 여성단체들만 우리나라에 천여개가 난립하고 있어요 이들이 좌파정부 들어서고급성장해갖고 완전히 뿌리를 다 내렸습니다 전국의 조직화가 됐어요 그리고 세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미들에게는 돈줄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성은 약자다 약자가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강의 강자죠. 그 다음에, 여성은 약자다. 약자의 주장은 모두 옳다. 틀려도 옳다. 무조건 옳다. 따지지 마. 여성 여성 인권을 위해서 우리들이 떠드는 것은 무조건 다 오라. 뭐, 거기에 어떤, 저, 뭐, 이론들 제기하지 마. 여성의 사회적 약자이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패미 부응 캠페인 미투 운동. 사실 이 미투 운동은 어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어떤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 나타난 그 최근에 나타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 근래에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주도해온 그러한 운동입니다. 발화점이 된 것은 2017년 할리우드 배우며 페미운동가인 알리사 밀라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트위터에서, 트위터에서 미투, 나도 당했다. 이런 용어 사연, 사용을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이런 걸로 쓰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된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여기에 남성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왜? 남성들은 아무런 저것도 안 했는데 자기를 보고 여성이 어떻게 성희롱이라고 느꼈다면 나는 성희롱 법범자가 되는 겁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시선강간, 너나몇 초, 7초 이상 쳐다봤어? 너나 시선강간했어? 이러면 시선강간자가 되는 것이죠. 왜? 약자의 주장은 모두 다 오르니까. 여성은 약자니까. 일부 남성들의 성적 일탈, 뭐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 이런 이런 것을 그 범법자를 처벌하면 되는데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투 하면 남자들이 벌벌벌벌 떨죠. 너 미투에 걸 거야 이러면 아 내가 뭐... 아 잘못했어 무조건 빌어야죠. 왜? 여성이 미투당했다 그러면 여성한테 거기 합세하고 정부가 그 편을 들어주니까 하소연할 수 없죠. 이 미투는 그 2006년 미국인 타라나 벌크라는 여성이 성적 학대의 확산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미투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제한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 누가 들으면 누가 당했는데 그걸 보니까 나도 옛날에 당했는데 미투 이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제한한 운동이죠 목적을 가지고 강간위기운동 개인의 책임을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돌리려는 좌파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아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붕괴시켜야겠다 이것이 강간위기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강간위기운동의 문제점이 뭐냐 남자를 예비강간범으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남자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예비강간범이다 참네. <웃음> 여기에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면서 좌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한심한 인간들죠. 그래고 나는 응? 페미니스트 운동에 나는 찬성해. 나는 강간위기운동해. 나는 찬성해. 그러면 너나 강간범해. 너나 잔, 잠재적 강간범해. 나는 아니야. 어디서 수, 수작 뿌리고 있어. 이러한 운동이 확대될수록 페미니즘 주장이 더욱 강화되고 남자들은 점점점점 위축됩니다. 이들이 권력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투운동이 젠더폭력방지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초속으로 지금 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위기센터는 대부분 급진페미니스트가 주도하는 정치세력화되는 그런 정치세력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죠 페미니즘은 결국 뭐냐 마르크시즘의 아류입니다. 페미니즘은 막스헤즘의 성차별 프레임과 PC가 연합해서 대중문화로 이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정의, 뭐 다양성 이런 좋은 말들을 빙자해서 문화 막시즘은 페미니즘에서 다시 갱신되어 여성 인권을 빙자해 가지고 새로운 증오의 신앙으로 인류를 피폐시켜버리고 박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러한 프레임에 취하면 안 됩니다 멍청한 대중은 이마시스에 의해서 항상 이러한 그들의 감성팔이 이러한 속임수 이러한 데 항상 당해요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계속 당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해요. 점점 점점 우리 사회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보기에는 그럴 듯하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답지만 먹음은 중독이 되고 결국 가서 폐허돼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분명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사회적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이예요 형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염색체와 내성까지도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암컷과 수컷의 차이는 동물 세계에도 있고 식물 세계에도 암술과 수술이 있고 광물 세계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양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음양은 <웃음> 생물의 자연적 법칙이고 이것은 숙명이고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변합니까? 따라서 양성과 음성, 남성과 여성은 외형뿐만 아니라 내성까지도 다 다른 것이죠. 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상호수수작용을 해서 상호주고받는 작용을 해서 번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차이가 남성과 여성이 왜 있느냐? 서로 작용을 해서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작용을 해서 번식하고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작용, 번식,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좌파들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식해서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별만 부족, 부각시켜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투쟁만 외칠 것입니까? 이 좌파들은 언제까지 이 상대적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힛대를 울리면서 싸우려고만 할까요? 사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행복과 사랑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남,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죠. 이러한 좌파의 전략전술에 현혹되어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남성에 대해서 투쟁만 외치니 참 인간으로서 자격감이 압습니다 우리 여성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탄스럽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차는 이 지구가 멸망해도 끝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차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백해요.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사우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자정력.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PC와 페미니즘의 거짓 프레임에 속지 않고 냉정하게 진실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자정력이 생기는 것이죠. 현재 미국이나 뭐 유럽, 한국, 뭐 일본 전역에 페미니즘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화 마라크 시즌과 연합한 페미니즘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폭로해야 됩니다 시민의식을 일깨워서 이 문화 좌파 세력의 침투를 막아야 할 거예요. 한국처럼 촛불에 장악당하면 국가의 미래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좌파들과는 협상과 대화가 없습니다. 오직 싸워서 척결해야 합니다. 논리로서 깨우쳐줘야 됩니다. 싸우자고 총칼 들고 나와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서 싸워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해줘. 해서 바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